풀바디 운동 같이 해보실거예요 누워서 브릿지 하실건데요. 처음이시니까 다리를 편안하게 와이드 브릿지 8번 호흡과 같이 하시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축엔 다운 부드럽게 척추 움직이면서 엔투엔후엔 쓰리 and 후 and 4 and down and 5 and d o n a n 6 길게 밀어서 다운, w n a 번더7 a n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and 8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앤 다운 후 좋으세요 같으신데요 다리들 이번에는 11자 내로잉 포지션으로 브릿지 조금 더 햄스트링에 집중하시면서 네번만앤 다운 후앤투쭉 귀엽게 멀리 앤 다운 후 허리 밀지 마세요 엉덩이와 햄스트링 이용하시면서 and down and 쭉 길게라스트 and down 후 좋으세요? 자, 브리칭한 상태에서 오른다리 왼다리 교차하시면서 마칭 10번씩 두세트 쭉 올라가세요. 그대로 한 다리씩 밴드 들어 올릴게요. 하나, and 쭉, and two, and two, and three And 골반 흔들리지 않게 (4) (5) 귀엽게 멀리 (5) (6) (7) (8) (9) (10) (10) (10) (10) n 0 t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좋으세요. 한번더 하실 거예요. 내쉬면서 후, 쭉숨 쉴게요. 내쉬면서 반대. 인, 후, 앤, 두, 앤, 후, 앤, 드 앤, 쓰리, 앤, 드 포, 앤, 드 앤, 파이, 앤, 드 식스, 앤, 드 앤, 세븐, 앤, 드 에잇, 엔, 둘, 엔, 9 t 엔, 둘, 라스트, s 엔, 스탑.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귀엽게 멀리, 자, 한숨, 후. 그대로 옆으로 누우셔서 클램 동작 이어가실 거예요. 10번씩 두 타임 하실 거예요. 90도로 밴드 상태 에 옆으로 중립 골반 몸통 유지하시면서 윗다리 오픈. 숨 쉬세요 후 a close a open a 3 4 n 좋아요 n 6 a 7 n 끈적끈적거리게 최대한 8 a n 개더9 a n n 10 앤 좋아요. 한숨 한번 후 똑같이 오픈 앤 클로즈 앤 오픈 앤 클로즈 앤 오픈 앤둘 계속 하시면서 골반이 앞뒤로 흔들걸리지 않게 바닥과 허리의 공간은 살짝 띄어져 있으셔야 돼요. 둘앤후앤둘후앤 두개 더요. 앤 나인 앤둘앤 앤 n 그대로 스탑 한숨. 후. 팔꿈치 대시고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하실 거예요. 정강 위로 엉덩이 골반 업 상태 클램. 위로 들어서 위로 데벨로 빼. 밴드, 클로즈. 이렇게 8번 오픈. 무릎 들어서 데벨로 빼. 밴드 and 클로즈. a n 픈 open. 무릎 업. a n 피고 밴드. close and open up and c o o k bend close and open up and c o o k bend close and up and do and c o k bend close and up and do and c o k bend close and nah, and d up bend 클 l o 좋으세요. 내려오세요. 엎드린 상태에 플랭크 이어갈게요. 40초 홀드. 호흡하시면서, 후. 자, 뒤꿈치는 뒷벽을 밀고요. 정수리는 앞벽을 밀어주세요. 꼬리뼈와 몸통 중립 판판하게 유지하시고, 자세 아주 좋아요. 어깨 밑에 팔꿈치 유지하시면서, 팔뚝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랫배가 판판하게. 계속 호흡하세요. 흐흐 후, 후. 10초만 더할 거예요. 숨 쉬면서 계속 내몸 길게 길게 만들어요. 흐흐흐 후, 후, 후. 좋으세요. 그대로 다운 그리고 반대쪽으로 우리 사이드 클램 바닥에 그대로 사이드라인 누운 상태로 하시는 클램 10번 2세트 오픈 and close, and two, and two, three, and two, four, and two, five, and two, six, and two, seven, and two, eight, two, nine, two, ten, and 모아서 한숨, 후, 골반 유지 좋으세요, one, and two, a n t 호흡하세요. and four, two, and five, and n d e v e n d n d w n d t n 좋아요. 엘보로 지지하시고, 골반 든 상태, 정강이로 홀드. 그 상태로 클램, 무릎 들어서 위로 피고, 밴드 앤 모으고 오픈 위로 펴서 앤둘 모으고 오픈 쓰리 쭉 밴드 모으고 포업 피고 앤 밴드 모으고 파이브 둘쭉 밴드 모으고 앤 식스 둘업 밴드 모으고, and s 둘, 업, 밴드, l 스트 t and e 둘, 업, 밴드 모아서 내려오세요. 후, 이번에는 팔꿈치 다핀 플랭크로 홀드 하시고요. 다운도까지 이어서 스트레칭 하실게요. 그 상태로 30초 버텨요. 후. 자, 팔꿈치 관신현 되지 않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살짝 둥글려서 팔을 길게 펴주시고요. 귀엽게 멀리, 자, 엉덩이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뒤꿈치와 머리를 길게, 앞판, 뒷판, 판판하게, 배 납작하게 10초 더. 10초 후에는 다운독으로 엉덩이를, 힙을 천장 쪽으로 길게 올리실 거예요. 준비, 그대로. M 둘 그대로 삼각형 M 둘 M 두 M 둘 M 3 허리 조심하시고요 허리 처지지 않게 Four M 둘 Five M s n 뒤꿈치 꾹꾹 눌러주세요 Eight M 두 M n M 라스트, 텐, 스탑 하세요. 흐, 충분히 호흡하시고 손을 살짝 가까이 조금 머시면 그 상태로요. 오른 다리부터 위로 천장으로 쭉 하실 수 있는 만큼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조금 더 조금 더 길게 흐, 흐, 어깨 너무 눌리지 않게 마지막 앤둘 다운 반대다리 위로 쭉 뻗어 올려주세요. 그렇죠. 자 허리 배에 너무 처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팔로 손바닥으로 지그시 밀고는 있지만 너무 눌러지지는 않게 귀엽게 멀리 하시고요. 좋아요. 앤 그대로 내려오세요. 무릎대고 스트레치 후 10초 쉬실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복근 운동 들어가실 거예요. 자세를 등을 대시고 하늘 보고 누워주실 거고요. 싱글 렉 스트레치, 그 다음에 시저, 그 다음에 불가사리 스타피쉬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하실 거예요. 싱글 렉 스트레치를 30초간 반복하실게요. 준비 그대로 내쉬면서 두손 무릎 상체 컬업 준비 시작 흐앤흐앤 흐엔흐엔 호흡 충분히 하실 거고요. 침착하게 하실 거고요. 밴다하는 다리 구부리는 다리 윗다리가 정강이가 바닥이랑 나란히 될수 있도록 피는 다리는 너무 내리지도 않아요. 사선으로 멀리 뻗어주세요. 10초 더 호흡 크게 엔 귀엽게 멀리 아랫배 납작하게 배튀어 나오지 않아요. 둘앤후앤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시저하실 거예요. 다리 펴서 앤 교차 앤후앤후앤후 다리를 내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뻗어주세요. 앤후앤 멀리 흐. 무릎 더 길게 발등까지 힘을 더 써주세요. 흐 10초 더흐앤흐앤흐앤흐앤흐 계속 조금만 더 2초 1초 그대로 누워서 쉬실게요. 흐 잠깐 쉬세요. 복근 운동 하실 때에는 복부가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았는지 주의하세요. 불가사리 V자 다리, 팔도 V자로 만들어주시고 크로스로 서로 상체 컬업 하시면서 50초 후 앤, 침착하게 후 앤, 를 시선 사선 멀리 아래 보세요. 앤, 후 앤, 어깨 안 올라가게 후 앤, 종이접기 하듯이 모서리끼리 를 M 만난다 생각하시면서 M 후 M 들후 M 들후 M 들후 M 들 계속 후 M 들 20초 남았어요 M 들후 M 몸통 펴졌다가 크로스로 펴지고 M 크로스 10초 M 후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M 들 후 앤드, 3초, 2초, 1초, 좋아요. 쉬세요. 후 다리 털고 호흡 가다듬으시면서 쭉쭉쭉 자, 이제 일어나서 하시는 운동 와이드 스쿼트부터 쭉 연결하실 거예요. 와이드 스쿼트는 많이 하셨죠? 다리 넓게 2번 포지션 그 상태에 무릎이 발끝 쪽으로 턴아웃. 부드럽게 50초 동안 숨 쉬면서 그대로 시작. 밴드 앤쭉앤투 n 길게 똑같이 구부리고 똑같이 피세요. 앤 양쪽의 발바닥이 똑같이 눌러질 거예요. 앤흐앤두앤 흐, 귀엽게, 멀리, 엠, 호흡, 엠, 둘, 엉덩이 납작하게 해주세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엉거주춤해 보이지 않게 그대로, 둘, 엠, 나, 둘, 엠, 나, 앤 둘, 엠, 나, 앤 둘, 엠, 나. 무릎은 위로 길어지시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10초만 더, 앤 하나, 무릎은 더, 위로, 엠, 나, 킥 커지게 위로, 엠 나, 엠 둘, 라스트, 하나, 엠 좋으세요. 다리 좀 풀게요. 후 쭉쭉쭉쭉 다리 푸세요. 그 다음은 크로스 런지, 킥. 크로스 런지 해서 무릎을 옆으로, 어깨 옆으로 쭉쭉, 킥, 차실 때 많이 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서 있는 다리, 스탠딩, 30초, 엠 킥. 둘, 엔, 쭉, 엔, 둘, 엔, 나, 엔, 둘. 빨리 하지 돼,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하나, 엔, 둘. 서 있는 다리가 튼튼하게. 둘, 엔, 나, 엔, 둘. 휘청거리지 않게. 10초만 더요. 하나, 엔, 둘, 엔. 안정감 있게 크로스 밴드 내려가고, 킥, 엔. 내려가고, 킥, 엔. 좋아요. 다리 좀 털었다가 <웃음> 반대쪽 자 반대쪽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앤 크로스 뒤로 앤 앉아요 앤둘킥앤둘킥찰때힘 빼지 않아요 서 있는 다리 힘앤서 있는 다리 엉덩이 둘 발바닥을 꽉 눌러주세요 그렇죠 앤나앤둘호 하나 앤둘 침착하게 하나 앤 둘, 10초 더, 엠 둘, 하나, 엔, 둘, 하나, 엔, 둘, 하나, 엔, 마지막, 하나, 엔, 좋아요. 다리 푸세요. 잘했어요. 자, 이젠 스탠딩으로 서서 한 다리씩 펄스토탭처럼 하실 거예요. 밴드 살짝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 다리 옆으로 빼서 위로 스무 번. a 옆으로, and, two, and, three, a four, a five, a 다리 들 때요. 서 있는 다리, 드는 다리 골반이 휘청거리지 않게 앞에서 봤을 때 자기 골반 뼈가 그대로 앞면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허리 털 떨어지지 않게요. 양쪽 옆구리 똑같이, 둘, 하나, 둘, 계속, 둘, 어깨 나란히, 골반도 나란히, 둘, 하나, 둘, 이뻐지는 엉덩이, 중등근 업, 둘, 업,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날이 그대로, 백운동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준비, 뒤로, 앤, 업, 똑같아요, 20개, 2.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 앤, 식스, 앤, 세븐, g 에잇. 계속 하실 거고요. 계속 둘. 어깨 멀리 기어, 깨 멀리 후.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오른다리 들고 있으면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양쪽 골반뼈가 그대로 앞에 거울을 향해서 있게. 둘, 둘, 둘, 둘, 둘. 라스트 쭉 좋아요. 잠깐 다리 풀고요. 이렇게 2 0개 양쪽 다리기 때문에 반대쪽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사이드 좋아요. 2, 2, 3, 2, 키 커지게 2, 업, p 2, u 2, 양쪽 무릎이 앞을 향하는 게 좋아요. 2, 2, 양쪽 골반도 앞을 향해요. 틀어지지 않아요. 1, 2, 1, 2, 3, a n 리 2.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배인 주시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게. 둘, 둘, 옳지. 좋아요. 그대로 뒤로. 가능하다면, 뒤에 다리 들 때도 서인 다리, 드는 다리, 무릎이 앞을 향하게. two, and three, and four, and 힘들어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죠. 둘. 어깨 내리고 하나. 침착해 보이게. 얼굴은 편안하게. 엉덩이랑 배는 힘들게. 둘. 서 있는 다리 힘들어요. 둘. 2. 3. 앤 4. 앤 5. 앤 6. 발끝 길게. 7. 앤 8. 앤 9. 라스트. 앤 10. 좋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처음 했던 오른다리 하프롱드 10개씩 갈 거예요 준비 중심 잡으면서 그대로 크로스 앤 사이드 앤 크로스 앤 사이드 앤 크로스 앤 크지 않아도 되니까 안정감 있게 2앤5앤2 6앤2 7앤2 eight, and two more, nine, and two, ten, and 좋아요. 그대로 pulse up,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nine, stop. 그대로 hold. 옳지, 좋아요. 힘들지만 반대쪽까지. 엉덩이가 이뻐진다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참아요. 준비. n cross n side cross n side cross n side cross n n cross n side cross n side 빨리 안 해도 돼요. 천천히. 그렇죠? 둘, m 하나. 서인다를 흔들흔들거리지 않게 엉덩이 힘 주고 m 둘, 하나. 그대로 펄스업 쓰리, 4, 어깨 이쁘게. 5, 6, 7, 8, 9, and 10. 좋아요. 옳지. 그대로 앉아서 우리 사이드 스트레칭 할 거예요. 엉덩이 스트레치. 아빠 다리 하셔도 되고요. 사이드 옆으로 스트레칭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안하게 아빠 다리. 멀메이드나 아빠 다리. 사이드로 좋아요. 쭉쭉쭉쭉 늘려줘요. 그대로 앞으로 돌렸다가 옆으로 조금 홀드 반대 앤드 후 운동을 근육 운동을 해서 약간 스퀴징을 해주는 운동이 당연히 좋고요 스퀴징 운동 하시고 꼭그 부위를 풀어주시는 게 탄력감에도 도움이 되세요 그냥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없이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대로 쭉 사이드로. 엔둘 반대. 엔둘 후. 스트레칭은 되시는 만큼만 하시기. 그대로 앞으로 가슴 닫기. 후. 그대로 쭉쭉 쉬실 거예요. 자, 오늘도 너무 애쓰셨어요. 잘하셨습니다.